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제2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25강도 제2장 유조선에 의한 유료염손해에 대한 공부 중에서 제4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증금및 분담금 등에 대한 규정인데요. 어, 제4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두개 조문 제 30조와 제 31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31조에서 실제로는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와 관련된 여러가지 조문들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는 한 9개 정도 조문이 여기에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어,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관할 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에 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 추가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추가기금에 대한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관할에도 불구하고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소송은 같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책임지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규정은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사건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인데요. 어, 이에 따라서 추가기금에 대한 소송의 관할은 추가기금협약 제4조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추가기금에 대한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 제1 7조를 준용함으로써 어, 추가기금협약 제7조 1항 및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소송의 관할 법원은 유료염손의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관할 법원이 가지도록 규정한 것인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다음은 계속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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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제25조를 준용하는데요. 어, 추가기금협약 제7조에 따라 관할 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제1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추가기금에 대한 외국 판결의 효력에 대한 규정으로서 어, 추가기금협약 제8조 제1항에서는 이 의정서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배당에 관한 결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 제7조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추가기금에 대한 판결은 법정지국에서 이 판결의 집행이 가능해지고 이 국가에서 더 이상 통상적인 형태의 재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협약 제10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각최약국에서 승인되며 또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기금협약 제7조는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로부터의 보상청구사건에 대한 관할 법원을 정하고 있고 이법은 이것을 받아들인 것인데 추가기금협약 제7조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책임협약 제10조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인되고 집행력을 가진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최악국은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대하여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런 규칙의 효력은 판결이 최소한 추가기금협약 제8조 제1항에서와 같은 정도로 승인되고 집행될 것을 보장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기금의 분담금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 기금의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제 26조를 준용하는데요. 제 26조는 분담유량의 보고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제 1항 해상으로 운송되어 국내에 들어오는 유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 관로 열고 이하 분담유로 한다. 관로 닫고를 유조선으로부터 수령한다. 관로 열고 이하 유류 수령인이라 한다. 관로 닫고는 연간 수령한 분담유량 관로열고 이하 분담류량이라 한다. 관로닫고의 합계량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그 분담류량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탱크 소유자 등 타인을 위하여 분담류을 수령한 자는 유류수령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분담률을 수령하게 한 자를 유류수령인으로 본다. 제2항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유류수령인의 분담률 량의 합계량 관로 열고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도 분담률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양을 더한 합계량을 포함한다 관로 닫고 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각 유류수령인이 받은 분담류량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유류수령인에 대하여는 제1항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제3항 제2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추가기금에 의한 유리오염 손해 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해서 해상운송되는 유리를 대량으로 수령하는 자, 즉유리오염손해의 원인이 되는 유리의 해상운송에 의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자로부터 분담하여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 제31조는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금의 납부 절차에 대하여 법 제26조 이하의 국제기금에 대한 분담금의 납부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어, 법 제26조는 어, 추가기금의 기금분담의 기준이 되는 분담률량의 보고에 관한 규정인데 추가기금협약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분담률량의 보고와 관련해서 먼저 분담률 수령량의 보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추가기금에 대한 연차 분담금의 부담은 어, 첫째, 최약국의 영역 안에 있는 항구 또는 터미널 시설에서 수령한 분담유로서 이들 항구 또는 시설에 해상 운송된 것. 두 번째, 최약국의 영역 안에 위치한 시설에서 수령한 분담유로서 비체약국의 항구 또는 터미널 시설에 해상 운송되어 하역된 것. 발로 열고, 다만 이때의 분담유는 비체약국에서 하역된 후, 체약국에서 최초로 수령한 양만으로 계산한 걸로 닫고, 어,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추가기금협약 제11조 제2항 A호 또는 B호에 각각 규정한 연도 중에 합계량이 15만 톤을 초과하여 수령한 자가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최악국의 분담류 수령량 보고의무는 추가기금이 직접 누가 어느 정도 해상운송된분담률를 전년도에 수령하였는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최악국에 대해서 전년도의 분담료 수령 실적을 추가기금에 제출할 의무를 지우고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분담금의 산출 기초가 되는 분담료 수령량에 관한 자료를 추가기금의 사무국장에게 송부할 의무를 지웁니다. 최악국으로서 이 자료 송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중에 회상 운송된 분담료를 수령한 자중 그 수령량에 의하여 추가 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자의 성명 주소 등과 전년도 분담료의 수령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요건을 충족한 분담료의 수령인에게 그 수령량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지우고 그 보호에 근거해서 정부가 추가 기금의 사무국장에게 송할 자료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대여 탱크 소유자 등 타인을 위하여 분담료를 수령한 자는 유류수령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분담률을 수령하게 한 자를 유류수령인으로 보게 됩니다.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의 의무는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유류수령인의 분담류량의 합계량 걸로 열고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도 분담률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양을 더한 합계량을 포함한다 걸로 닫고 이러한 합계량이 15만 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각 유류수령인이 받은 분담률 양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 경우 각 유류수령인에 대하여는 법제 26조 제1항 전달을 적용하지 않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라는 것은 법인인 유류수령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초과하여 소유한 자, 또 동일기업 내지 관계기업이 국제기금의 분담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해상운송된 분담료의 선박으로부터 수령주체를 세분화해서 각 수령인에 대해서는 기준연도의 분담료의 수령량이 15만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국제기금은 추가 기금에도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일체로서 취급되어 종속 또는 공통의 지배하에 있는 주체를 말하는데 이때 보호의임을 지는 자는 분담료 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즉 모회사이고 그의 보호는 위조 제1항의 경우와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은 15만 톤 이상의 유류를 그 수령하게 되면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회사를 쪼개서 여러 개로 이렇게 자회사를 두는 형태로 어, 법인을 쪼갰을 때 어, 이, 이러한 그 쪼개기를 통해서 분담료 납부 의무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유류수령이 유류수령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담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 기금에 대한 분담 의무및그 내용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분담률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요. 시행령 별표 1의 이 유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그 별표 1에 따르면은 산업표준화법 제 12조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의 원유 및 석유 제품의 동점도 시험 방법 및 석유 제품 점도 지수 계산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섭씨 37.8도에서의 동점도가 6.8cm 스토크 이상인 종류로서 다음각호의 유류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원유제품유 반제품 또는 혼합가공유그밖에 국제기금 회에서 결정하여 유류수령인에게 통반유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원유의 종류로는 천연유출원류토핑원유스파이크원유제조성원유가있고 제품 유로는 ASTM 4번 중류, 해군용 연료유, 경질 연료유, ASTM 6번 중류, 어 중질 연료유, ASTM 6번 중질유 어 벙커CU, 고중질 연료유, 해상 연료유, ASTM 6번 중류, 어 점도 또는 유황 함량에 의한 혼합 연료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고요. 여기서 ASTM이라는 것은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 a t e r i a l s 고 해서 이 미국의 그 석유 협회에서 테스팅하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어, 반제품 또는 혼합 가공이나 혼합 연료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그 유류들이 분담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및분담금 중에서 추가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에 대해서는 제27조를 준용하는데요. 제1항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26조 제1항 또는 어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추가기금협약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의 적은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부해야 한다. 제2항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추가기금의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기재된 유류수령인에게 추가기금에 통보한 분담유량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로서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유량의 보고방법과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유량을 송부하였다는 사실을 분담유 수령인에게 통제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료의 송부와 관련해서 먼저 분담유량의 보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시 27조 제1항, 제27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 추가기금협약제1 3조 제1항에 기한 추가기금의 사무국장에 대한 자료 송부를 해야 할 자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법 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추가기금협약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성면을 추가기금에 송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기금협약 제13조 제1항이 기금에 대하여 분담 책임 있는 자의 성명 주소와 전년도에 그자가 수령한 분담료의 양에 관한 자료를 사무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인데 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가기금에 송부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한 것은 분담료의 수령, 즉그 정유사의 경우에는 추가기금의 분담금이 납부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정유사의 대부분을 감독하는 행정관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이기 때문입니다. 어 다음추가기금사무국장의 의무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송부된 자료에 기해서 추가기금의 사무국장은각 최약국의 각유류수령인의그 전년도의 분담료의 수령량을 파악하여 일란표를 작성하고 그 표에 근거하여 분담 의무자를 확정하고 분담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령한 분담료의 양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만 그 확증에 관해서는 추정적 증거력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은 사실 이 표의 기재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이 표의 추정력은 다시 번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그 내용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분담류 수령에 인 대한, 대한 통지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제 27. 조 준용 규정인데요, 제1항에 따라 추가기금의 서면을 송부한 경우 그 서면에 기재된 유류수령인에게 국제기금에 통보한 분담유량을 알려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가기금에 대해서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한 때는 그것이 이 법에 따른 보고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고 또한 당의 자료에 기재된 유류수령인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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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면에 기재된 각 유류수령인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유류수령인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로부터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보고에 관한 각 유류수령인별로 자료로 서면에 기재된 수령량을 통지해야 합니다. 어, 다음은 그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금의 납부에 대해서 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의 납부와 관련해서는 제28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 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담률량을 보고하여야 할 유류수령인 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추가기금협약 제11조 제12조 제1항 및 제18조에 따라 추가기금협약 제10조에 따른 분담금 관로열고 이하 분담금이라 한다. 관로닫고 국제 기금이 내야 한다. 제 2항, 제 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하는 자관로 열고 이하 납부 의무자라 한다. 걸로 닫고 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분담금과 추가 기금의 총액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조를 준용했을 때이 규정은 전년도에 단독으로 또는 그룹으로 15만톤을 초과하는 분담률을 수령한 유류수령인의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추가기금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른 규정으로서 어,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금을 어, 납부할 이런 의무를 음, 분담률양이 15만톤을 초과하는 분담률을 수령한 수령입니다. 유류를 수령한 수령인에게 지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담금 납부의무 중에서 분담금 납부의무 이행 보장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약국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국의 영토 안에서 수령한 유류와 관련 이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 의무가 이행될 것을 보장해야 되는데요. 이최약국의 이러한 그 보장 의무에 대해서 이러한 의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재 부가를 포함하여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국내법으로 추가 기금에 대한 분담 의무를 명문화하고 분담 의무를 부담하는 분담료의 유류 수령이니 추가 기금에 대해서 그 청구에 따라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추가 기금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유류요금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벌칙의 제정 등 법이상의 강제 조치는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국으로서 분담 의무자의 의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는 법의 규정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분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해서는 법에 기해서 추가 기금이 직접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 집행을 해서 지급을 강제하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행정법적인 행정처벌이나 또는 형사처벌과 그 같은 강제조치는 취하지 않도록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분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기금에 대해서 납부의무를 지는 자를 분담금 납부의무자로 하는데요 어, 법제 26조에 의해서 수령량을 보고해야 할 분담료의 수령인이 이러한 그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15만 톤을 초과한 분담률을 전년도에 선박으로부터 수령한 자또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전년도에 선박으로부터 수령한 분담율의총합계량이 15만 톤을 초과한 것에 의해서 그 지배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특히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항상 해석상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이미 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 15만 톤 이상의 분담률을 수령하게 되는 자가 이 분담률 납부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어, 회사를 쪼개서 자회사 형태로 여러개를 이렇게 분할해서 지배를 하게 되면 어, 이러한 자에 대해서도 일종의 탈법이죠. 분담률을 부과하기 위해서 어, 결국은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전부 합해서 15만 톤을 초과할 때는 어, 그 분담유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분담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분담 의무자가 추가기금에 대하여 분담해야 할 구체적 내용은 추가기금협약 제11조, 제12조 1항 일항, 12조 1항은 국제기금협약 제13조를 적용한 것인데 또 제18조에 따르게 됩니다. 추가기금협약 제11조는 연차 분담금 산정을 위하여 또한 충분한 유동자금을 유지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총회는 다음 사항을 매년 예산 형식으로 산출 작성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사항은 그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나누었어요. 지출에 대해서는 추가기금의 해당 연도 운영경비 및 전년도 운영경비 부족액또도 어, 두 번째, 추가기금이 청구사항 이행을 위하여 이전에 취한 상환액과 차입액을 포함하여 제4조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 당해 연도에 추가기금이 지급할 액수. 소위 이제 지출에서는 그 당해 연도에 지출되어야 될그 예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수입 방법은 이 지출 항목에 대해서 지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만큼을 이제 그어 드려야 되는데요. 이자를 포함해서 전년도 운영 경비 잉여금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과 이자 그 다음에 예산 균형을 위해서 요구되는 연차 분담금 연차 분담금을 이제 가져와야 되죠. 그 밖의 수입을 포함해서 1, 2, 3을 합했을 때 수입이 이제 그 지출과 수입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그 예산 항목을 보고 여기에 따라서 연차 분담금을 분담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총액은 부과될 분담금 총액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추가기금 사무국장은 그 결정을 기준으로 각최약국에 있어서 제10조에 응급된 자가 부담할 연차 분담금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어 첫번째, 분담금이 제1항 A호 1목에 응급된 지급을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는 에그 자가 전년도 동안 당의 국가에서 수령한 분담류 매 톤당 일정액을 곱하여 선정하게 되고요. 어, 두 번째 이항에서는 분담금이 제1항 A호 2목에 언급된 직업을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자가 문제의 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전년도 동안 수령한 분담류 매 톤당 일정액을 곱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단그 국가는 사고 이래 이 의정서 최악국이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기금은 의정서에 의해 최악국인 경우에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추가기금협약제 11조 제2항에 언급된 액수는 요구되는 관련 분담금 총액을 당해연도의 모든 최악국에서 수령한 분담금 총량으로 나누어서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 연차 분담금은 추가기금 내부 규칙에 명시된 날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총액은 다른 납부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총회는 추가기금 재정규칙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추가기금협약 제11조 제2항 A호에 따라 수령한 기금과 제2항 B호에 따라 수령한 기금을 상호이전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분담금의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하는 자, 관로열고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관로답고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분담금과 국제기금의 총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합니다. 체납분담금에 대한 이자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기금협약 제13조에 따르게 되는데, 추가기금협약 제11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연체된 경우 추가기금의 내부 규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자율이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자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최약국은 어, 자국의 영토 안에서 수령한 유류와 관련 이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 의무가 이행될 것임을 보장하며 이러한 의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재부과를 포함하여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추가기금에 대하여 분담 의무가 있는 자의 하나여 취해야지는데요. 어, 추가기금협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분담 의무가 있는 자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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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연차분담금의 최고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기금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년 동안 일개체약국에서 수령된 분담료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연차분담금 합계량은 이 의정서에 따른 그의 연차분담금 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기금협약 제11조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함으로써 일개 최악국 내의 분담자가 지급해야 할 분담금 합계액이 당해 연도와 관련하여 연차 분담금 총액의 20%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국가의 모든 분담자가 지급해야 할 분담금은 그들의 분담금 합계가 그의 추가기금에 대한 연차 분담금 총액의 20%에 상응하도록 일정한 비율로 감축해야 합니다. 어, 특정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분담금을 내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유류를 해상 운송해 오기 때문에 어, 그 국제기금협약뿐만 아니라 추가기금협약에도 가장 많은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 어느 제약국의 자가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어, 추가기금협약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감축되는 경우 다른 체약국의 자들이 지급해야 할 분담금은 당해 연도와 관련하여 추가기금에 납부할 책임이 있는 모든 자가 지급해야 할 분담금 총액이 총회가 정한 분담액이 되도록 일정한 비율로 인상해야 합니다. 추가기금협약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제14조 1항에 언급된 양을 포함하여 1년간 모든 체약국에서 수령된 분담류 총량이 10억톤에 달하는 시점 또는 이의정서 발효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 중 이런 시점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분담금의 최고 한도를 총 분담금의 20%로 제한한 것은 주가기금 협약 채택시 1개 국가에 지나치게 많은 분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자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29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분담금 납부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분담금 납부 이행 최고의무를 지운 것입니다. 분담금 납부 이행 그 최고의무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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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금의 납부와 관련된 여러가지 규정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주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는 첫째 추가기금의 연차분담금의 산정방법과 그최고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기금 협약상 연차분담금의 납부 의무이자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세번째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연체이자 지급과 관련된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추가기금 협약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아, 이상 어, 제2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